아저씨, 어,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저희 쪽으로 게요에 아, 나가. 나가. 4계단이야, 네 나가. 나가, 빨리. 아, 저기 특별 등록 좀 하려고요. 아, 아 나가, 아, 아, 아, 나가. 아, 시끄러워. 나가, 빨리. 에아저 아, 뭐 여기 관장님이세요? 아, 4계단이요. 네 나가, 빨리. 아, 저 여기 문의 좀 하려고 왔어요. 아, 이시끄러 아, 나가, 안 받아. 나가. 아저씨, 관리인이에요? 아, TK 파이터야, 나가, 빨리. 뭐, 뭐요? 에이, DK 파이터. 아, DK 파이터, 나가. 아니, DK 파이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세요? 아, 나가. 나가라고. 아, 아이씨, 나가. 아니, 아저씨는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. 좀, 아이씨 쪽 가세요. 아, 나가라고. 어, 좀, 여기 나오신 분이네. 여기 보시면. 나 아, 어. 어. 아, 어. 어. 아, 어. 아, 어. 아니, 아이씨, 왜 그러시는데요? 어. 어? 어? 여러분. 네, 오늘의 컴뱃 격견 오늘 기술은 두 가지인데요. 바로 관자 붙이기라는 박치기를 하는 기술하고 무릎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찍는 무릎 박치기였습니다. 네, 상대방이 역사를 잡고 흔들 때 물론 뭐 안경 씌움기라든지 혹은 뭐 예, 도끼질 같은 걸로 팔을 직접 치우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자 붙이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봉투를 만들었는데요. 관자 붙이기는 이렇게 상대방이 잡고 있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상대방의 덜미를 잡으면서 덜미를 내 쪽으로 강하게 잡아채면서 나의 이마 옆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강하게 네 박치기를 하는 게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살짝 상대방보다 내 네, 몸을 더 낮게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옆쪽 얼굴 혹은 관자머리를 이마로 이렇게 부딪친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나는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가지 기술은 바로 무릎 박치기였는데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덜미를잡는 상태에서 내몸 바깥쪽으로 상대방을 끌어 당겨주면서 이 반동으로 에 스텝을 바꿔서 무릎으로 상대방 복부를 강하게 창으로 찔러넣듯이 안쪽으로 강하게 찔러넣으면 네이 무릎 박치기는 상대방 의 복부에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시켜서 상대방이 바로 제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컴백 택견에서는 관자붙이기와 그리고 무릎 합치기 두 가지 기술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